24살이고요. 보육시설을 퇴소해서 사무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살 대학생입니다. 휴학하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20살 때 대학 입학하면서 노트북을 샀어요. 근데 노트북이 지금은 막뭐 하나 해도 쩔쩔 매고 지금도 핸드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핸드폰 어플로 하는 거 재미있고 잘할수 있지만 컴퓨터로 하는 건또 대학교 들어갈 때막 입학선물로 받는다던가 그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좀 정장 스타일 회사 다닐 때도 같은 옷 입고 가는 경우 되게 많고 본적인 여유가 돼야 살수 있는 거잖아요. 핫플레이스 갈 때? 음, 명동이나 아니면 가로수길 이런데? 입을 게 패딩밖에 없어가지고 좀 멋진 외투 갖고 싶습니다 준비까지 딱 했는데 대학교 등록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공장에 취직하는 게 어떻겠냐 집에서 시설에서 그렇게 말을 하셔서 포기하고 공장을 갔는데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막 대학을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쉬고 싶어가지고 계속 하면 졸업해서 사회 나가야 되니까 잠깐 브레이크하고 싶어서 휴학하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시설 안에 있을 때는 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었어요. 근데 나와서 이제 혼자서 살아가다 보니까 방 치워라 아니면 밥 먹어라 그 잔소리마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집저 혼자만의 공간 제가 독립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게 제 로망이에요. 막 자취하고 싶어요. 자취방 필요합니다. <웃음> 좀 생일이고 음, 액세서리를 고민 중인데 벨트 같은 거? 남자 벨트? 아니면 넥타이? 가족들끼리 솔직히 뭐를 하는지를 잘은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챙길 때 그런 게 저는 부러웠거든요. 나도 부모님이 있다면 월급을 벌었을 때 용돈도 드릴 수 있고 어버이날이나 이런 거 챙겨드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